폐암 말기 환자가 외상성 뇌출혈 및 골반골절로 전이성 폐암과 폐부종으로 사망하였다면 재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우체국 제2015-45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폐암 사기 환자인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넘어지는 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내 출혈, 다발성 골반골절로 입원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주치의도 향후 2, 3년의 기대수명을 바라보고 있었고, 주치의 소견서상 사고전 뇌전의도 없는 상태였으나 넘어지는 사고로 발생된 대퇴부골절 및 뇌출혈로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항암치료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 바 사망의 원인은 재해로 인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며 피신청인의 주장은 주치의의 사망진단서상 전신세약 및 전이성폐암 폐부종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인한 병사라고 확인되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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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판단 쟁점 피보험자가 넘어지는 사고로 발생한 뇌출혈 및 다발성 골반 골절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전신 상태를 보면 폐암 말기 상태로 사고 직후인 병원에서 촬영한 MRI 폐암의 뇌전이 소견이 확인되는 점. 뇌전이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점, 기존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 신약치료를 고려하던 중이었던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의 사망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사고 후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다발성 골반골절과 경막하 출혈이 일반인의 경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한 병명은 아니었고, 피보험자가 넘어지는 경위도 체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어지러움 때문인 것으로, 이는 당해 약관상 규정하는 이른바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조정내 지적. 일단 문맥상 피보험자는 고령이 아니고,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의한다면 비록 외상 기여도가 40%일지라도 오히려 이러한 소견은 우체국 측에서 자문 받은 내용이므로 다른 우체국 분쟁조정 례 근감원 분쟁조정 내 판례에 의한다면 상해 관여도 40%라도 외상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 상호간 적정선에서 조율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